이게 음, 이쪽으로 네. 넘어와서 플러스 b가 되니까 이 e, b가 되고 그 다음에 c는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a를 이쪽으로 네. 오른쪽으로 빼면 플러스 a 이런식으로 나와요. 이거를 증차 중앙이라고 해요. 아저이식 어디서 많이 많이 봤는데 뭐왜 이렇게 나오는지 진짜 궁금했었어요. 아, 감사해요 선생님. <놀람>